초반에는 이유없는 상처가 생긴 후 쉽게 낫지 않고 지무르는 증상을 보이게 되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차 피부와 조직에 괴양이 생기면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괴사는 특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분들의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의부심도 들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9살 황지우라고 합니다. 세종에서 처음에 그냥 운동하다가 발견을 했었는데 다리가 빨개져가지고 붉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약간 괴사가 살짝 진행이 됐었어요. 딱지가 앉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알레르기성 같다 해서 약을 한 3일 정도 먹었었어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서 다시 방문했더니 이건 큰 병원 가야겠다 해서 거기서 의뢰서를 들려서 갔었는데 <S> 그래서 조직검사와 피검사 결과 하고서 청피반성 혈관염 진단명 받고 나서 약을 그냥 한 2, 3년 정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건 오래가는 그런 병명이기 때문에 치료가 일단 길다고 했었고 한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약간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됐는데 괴사가 점점 더 심해져서 뭐 x <놀람> 이나 x 뭐 x <놀람> 에서도 많이 가봤는데 음 똑같은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도. 처음에는 그 단순하게 절망적이었었죠. 그러고 나중에 계속 괴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리가 약간 불편한 거예요. 생활에서 불편한. 건 그때가 여름철이어가지고 제가 치료받았던 기간이 여름철이어가지고 반팔이랑 반바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그것 때문에 조금 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앉을때 양반다리하고 앉을때 조금 불편했었고 모호탕에 못가니까 그것도 불편했었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병이 저 천피반성 혈관염인데 이 병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병명을 모르고서 일단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저처럼 지나가시는 벽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경우에 있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붉은 반점이 보인다 싶으시면 얼른 병원에 찾아와서 단기간 내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청피반성 혈관염을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괴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괴사의 정도나 범위가 심각하고 넓어지기 때문에 초기 지체 없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